아니요 요양TV 오늘은 특별한 방송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그 어, 시험문제지 이런 것들을 이제 VOD로 어, 제작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만 우리 요양TV는 오늘 실시간으로 생방송 날 방송을 지금 생방송 방송 보이나 편하게 네. 보시면 됩니다 보이네요 네. 자 방송이 잘 보이는데 이렇게 놓으면 대화창이 안 보여 네. 이렇게 세우세요 세우시면 어, 대화책이 잘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네, 저는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요양TV 라이브 방송 캐스터 심현명입니다. 어, 옆에 계신 분은요 우리 주식회사 열린복지 또 요양TV의 대표이신 우리 박노정 원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늘 이제 내일 모레 드디어 이제 시험을 보는 수험생입니다. 얼굴 표정이 벌써 다르죠? 저희들하고는 왜냐면 저희들은 편안한데 수험생은 아안래도좀 긴장된 모습입니다 네. 우리 수험생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반갑수니 목소리가 벌써 작잖아요 <웃음> 왜냐면 저희들은 씩씩한데 네,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번에 96기 시험보는 주간반 허외숙이라고 합니다 네, 허외숙 이름도 특이하네요 외숙 네. 네. 네. 자 우리 허외숙님 어, 지금은 이제 여행보수 교육은 여기서 받으시는가요? 네. 어,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받으셨는데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잖아. 요 네. 이거 아니에요? 맞죠? 네, 네, 네. 네. 아, 동현, 이번 주 토요일에 시험 치는데 떨리네요. 로즈마리 첫, <웃음> 이선주 반갑습니다. 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로즈마리 안녕하세요. 네. 이선주 떨지 말고 힘내세요. 네. 로즈마리 유. 네. 자, 우리. 허 회장님, 지금 생방송 어때요? <웃음> 처음 해보시죠? 네, 떨려요. 본인 지금 스마트폰에 방송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웃음> 네. 신기하네요. 아 <웃음> 어, 신기하죠? 음, 네. 네. 자, 그리고 대화가 덜 이제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수험생님,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이제 2층, 남았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수업 공부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음.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웃음> <웃음> 아유월 어, 유월 네. 한 네. 초쯤에 들어오셨죠? 유월 오일인가 그때 어. 뭐 개강 하셔가지고 아 네. 어, 그래서 저희가 그 아니야 오월 5월, 오월달에 들어오셨다 오월 십일 오월달에 오월 이십일날 개강해서 어. 6월, 6월, 7월, 1월1월2 4 0시간 이번 6월7월1 8일시험월7월 19월, 수9월 19월, 1월 19월, 19월, 19월, 19월, 19월, 19월, 19월, 19월, 19월, 19월, 19월, 19월, 19월, 19월, 1월1월1월1월1월1월1월1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딱 오십. 네. 아우 좋네요. 네. 오십면 절반의 인생을 사셨네. <웃음> 자, 여행사 보호사 교육 왜 하시게 됐어요? 아 앞으로는 음. 이제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로 가다 보니까 음. 제가 원래 미용사였어요. 아, 헤어질자였는데, 아 미용사? 네. 근 조금 바꿔 진로를 바꿨어요. 아 ]서. 진로를. 집에 또 저희 시어머니도 계시고 아. 엄마도 계시고 하니까 아. 약간. 음. 누가 권했어 괜찮다고. 아 괜찮다고. 저 오늘 방송은 두개 채널 로 동시 생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도전 3 6도 걸었어요. 저도 나오니까. 그리고 <웃음> 요양TV <웃음> 두개 채널 로 동시 생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치사하게 오, 네. 도전 3 6에는 사람이 안 들어와요. 하하 <웃음> <웃음> 요양이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도 두, 두, 제 방송도요. 지금 원장님 방송이 저보다 10년 늦게 제가 2009년에 도 만들었거든요 유튜브를. 네. 그런데 원장님 만드신 지 3개월 만에 치사하게 1,000명을 돌파하고 저는 지금 이제 이제 699명이었어요 조금 아까까지 네. 700명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네 지금만 <웃음>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사람은 언제 전화위복이될수 있을지 모르고요 네.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과히 슬퍼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슬픕니다. 왜냐면 <웃음> 오늘 벌써 대화창 보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이선진 네, 힘드시겠네 하고 지금. 네자 <웃음> 이제 그러면 우리 수, 저 원장님께서 수험생들이 좀 많이 치워보셨잖아요. 네. 수험생들 뭐가 이제 좀 준비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좀.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험까지 오늘까지 포함해서 아직도 3일이 남았는데요. 네. 어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이 12시 10분에 종료가 되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요. 어, 공부를 이제 그동안 쭉해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도 조금 어, 아직또 긴장되고 불안하실 거고요. 네. 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또안 하신 분들대로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예, 좀 음, 굉장히 어, 이 맥을 못 잡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 교재를 이제 그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 어렵습니다. 교재가 아, 5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에이 아, 예, 교재를 본다고 요점 정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시험 문제를 좀 풀으셔가지고, 시험의 유형들을 좀 익히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답노트를 이제 작성하셔야죠. 아, 왜 틀렸는지, 뭐가 이해가 안 됐는지. 아, 그래서 지금은 문제 답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교재를 찾아서 요점 정리를 하면서, 어, 정리를 하시는 게좀 좋으시고요. 음. 그리고 요약노트 해놓으신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숫자 같은 거, 또 생소한 용어, 음. 어, 귀에 잘안들어온 용어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어, 이러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컨디션을 잘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보신 하신다고 또뭐 평소에 안 드시던 음식 <웃음> <좀> 드시지 마시고, <웃음> 어. 네. 평소에 드시던 어 그래서 규칙적으로 드시고 또 잠을 충분하게 주무셔가지고 뇌를 맑게 하셔서 집중력을 높이도록 그렇게 컨디션을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 당일 날은요 어 전날 무조건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어 전날 수험표하고 신분증하고 컴퓨터용 수정 사인펜 또뭐 이런 그 수정할 수 있는 어 이런 그 수정 어, 이런 음.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안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전날, 음.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9시 반까지 입실 하셔야 되는데, 음. 에, 학교들이 보통, 이제, 여자, 중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는 데서 많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음. 정문을 통과하는 시간은 9시 전후가 좋습니다. 9시 전에. 아. 에, 정문을 통과하셔서, 건물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 건물을 찾아서, 몇 층인지 찾아서, 교실을 찾아서, 본인의 자리, 수험생의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어, 거기 앉는 시간이 9시 반이기 때문에, 네. 물론 당일날 시험 감독관들이 많이 배치가 돼서 안내를 해주기도 하지만요. 네.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이런 그 국가자격 시험을 보신 적이 없는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어, 서둘러서 9시 전에 교문을 통과하셔서, 어, 적어도 9시 반 이전에 본인의 자리에 착석을 하셔야 됩니다. 당일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수험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분증이에요. 신분증이 없으면 국가자격시험은 시험을 못 봅니다. 신분증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수험표를 만약 잘 두셨는데 그날 찾지 못하는 분들은 신분증만 갖고 시험장 본인이 배정된 시험장에 그 본부석을 찾아가시면 돼요. 1층에 보통 본부석이 설치되어 있어요. 네. 거기서 수험표를 임시 발급해줍니다. 신분증 확인을 하고 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끔 그런 음. 분이 있어요. 어떤 분? 어, 엉뚱한 데 가는 분이 있어요. 자기 배정된 아 시험장이 아니라. 다른 학교. 네. 저희는 요번에 이제 가락 중학교로 배정에 대해서 뭐 그럴 일은 없는데 네. 예뭐 예전에 잠실 고등학교나 잠신 고등학교면 아, 잠실, 엉뚱한 잠실. 데 가서 계시는 거예요. 네 아. 예, 다행히 아침에 <웃음> 이제 출발해서 이제 택시 타고 음. 오셔서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는데 음. 엉뚱한 데가 계시면 이제 결시가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어그 특히 이제 예, 장소를 잘 찾지 못하는 분들은 시험 보기 전날. 시험장을 미리 갔다 와 보시는 것도 아, 학교를 어, 한번 네, 네, 네. 한번 미리 금요일 날 예, 네, 네. 아니면은 내일쯤 네. 어 한번 그 시험 장소를 찾아갔다 오는 것도 네. 어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또어 보통 그 남자 고등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이그이 그이 휴지가 빨리 떨어져요. 아. 네. 그래서 또 휴지도 갖고 가셔야 돼. 요 아. 일교 시간 시작되기 전에 휴지가 또다 <웃음> 떨어져요. 또 정수기가 고장이나 갖고 이제 또 물이 잘안 아. 나와요. 어. 그래서 그래. 이제 필요한 거뭐 이런 것들이 내 물도 좀어좀 어좀 준비해 가지고 가시고 또 휴지도 좀 준비해 아. 가지고 가시고 또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안경을 꼭어 네. 준비해 가지고 가시고요. 그래서 어꼭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거는 신분증. 네. 그 다음에 수험표, 네. 컴퓨터용 수정 사인펜, 수정 테이프, 또 안경, 이런 안경. 것들은 꼭 챙겨가셔야죠. 네. 네. 그럼 이것만 챙겨가라고 했다고 또 이것만 갖고 오는 분이 있어요. 어.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한 1교시하고 2교시 사이에 40분 정도 있거든요. 아 40분이나 쉬어요? 네. 화장실 충분히 갔다 오시고 음. 어그 다음에 또 시험 공부도 그때 하면 또 그때 본게 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 책이라든가 뭐 어, 문제풀이라든가 이런 것들 본인이 평소 보던 거 가져가시고? 이런 것도 가져가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십니다. 네. 보 시간에 뭐 간식을 때 먹을 것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뭐 근데 12시 10분 전에 끝나기 때문에 근데 뭐 아침을 못 드시고 오신 분들은 곧그 시간에 쉬는 시간에 드시는 거 괜찮으시죠? 뭐이렇라도 네, 단 네, 시험장은 이제 서울시에서 빌려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네. 과도하게 쓰레기를 아. 그 시험장에 투척을 하고 오신다든가 네, 그런 거 선정적으로 네. 시고요 그런 그, 우리 요양보호사로서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네. 시험장을 깨끗하게 쓰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요. 네. 벌써 들어오신 분들이 네. 경북, 대구, 음. 창원님 계신 분들이에요. 네. 네. 네 근데 보니까 지금 보니까 날밤을 새려고 그랬대요. 음. 오늘부터 더 음.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대략 아마 우리 아, 내일 모레 시험을 보시는 분들께서나 우리 반관원장님께서 워낙 아, 자세하게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아, 지금 현재 들어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 이제 수험생님. 네. 지금 <웃음> 네. 계속 <웃음> 떨려요. <웃음> 어 이제 반짝반짝 말을 드세요. <웃음> 네. 들어서 네.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리고 문제는 저기 나오니까 저 문제를 보면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네. 거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 수원사들 안녕하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웃음> 어, 집앞이신분들 너무 좋겠다. 이선주님. 네. 한번 불러보시고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그래요? 네. 로즈마리님, 네. 네. 네. 대구. 어우, 저도 부산인데 고향이. 아, 고향. 네. 네. 네. 네. 저희 네. 엄마가 부산에 계세요. 네, 베베명진님 여수시네요. 아 네. 네. 지금 이렇게 네. 요약 전부터 먼저 우리 뭐, 수험생 수험생들 수험생들이세요. 그냥 같은 어제 기분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지금? 아 지금 떨리죠. 떨리고. 일단 머릿 속은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더 이상 어떻게부터 해야 되나? 근데 또왜 이렇게 또 불러가는데 많은지 <웃음>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어, 또 아, 네. 그래서 제대로 집중도 원, 아니, 못 하고. 유능하셔서 그러세요. <웃음> 아니 그게 네. 아니고 그동안 공부한다고 꼼짝을 안 했더니. 네. 어. 워낙 인기가 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네, 트워크가잘돼 있는 분들은 네, 예, 여기저기서 이렇게 부르는 데가 네, 많아요. 인기가 질문, 좋다는 거예요. 네. 김수은 님께서 1교시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나요 1교시는 10시에 시작해서 10시 40분에 끝납니다. 40분이요? 네 40분간 35문제를 네, 이론시험을 보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교시는 11시 2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아. 50분간 45문제를 실기를 이해하는 문제로 지필형으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2교시가 네. 끝나는 시간은 12시 10분이죠 네. 그러면 다 끝나네요? 네자 이거 보니까 이제 김혜숙님도 들어셨고요 수원이라고 그러시네요 아깝네요 네. 수원 <웃음> 아 여기는 아 위치는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예리 위치가 아 저희는 여기 광진구 네, 네 천호대로 네. 중곡 이동이죠 네, 네. 서울입니다 네 서울 군자역 <웃음> 네 광진구에 저희 스튜디오는 있습니다 네자 네. 그럼 이제 문제를 <웃음> 한번 풀어보도록 더웠어요. 네 몇 개씩 네. 맞아합격하냐 가장 중요하니까 궁금상 네. 그런 거고 몇개맞아야 되는데 1교시, 2교시 각각 60점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과락이 60점이죠 몇, 몇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1교시는 35문제 중에 21개 이상 맞추셔야 되고요 21개 2교시는 네, 45문제 중 27개 이상 맞아야 합격점이세요 네. 네, 그래서 7월 26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데요. 네, 7월 26일 날. 아, 7월 26일, 그러면? 네, 네, 거의 한 20일 후에 아, 합격자 네. 발표가 나죠. 네. 그때, 그, 뭐, 1교시 몇 개, 2교시 몇개 해서 합격,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갈 아, 겁니다. 국시원에서. 문자. 네. 아, 문자가 오는 군요 네, 네. 지금은 이제 1교시, 2교시 몇개 맞았는지 그것까지 문자로 옵니다. 아. 네. 근데, 딱 끝나고 나면 나와서 이제 문제를 맞춰볼 수 있으면 이제 몇 개를 맞아서 대강을 알수 있겠죠? 네,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네. 요양보호사는, 어, 답안지하고 문제지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문제지 유출이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어, 그 부분이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생각이 잘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대략 보니까 지금 방에서는 네, 35문제를 1문제당 넉넉 잡아 2쪽 지금 잡부다 그런 것만 계산하고 있어요 네, 네 대략 그한 문제를 네. 1분당 풀으셔야 되고요 네. 어, 그 다음에 그 시험 종료 전에 시험 감독관이 몇분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분도 있고 네. 안 해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적어도 한 10분 전에는 다 푸시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10분 동안은 뭐이 o 멜 카드 잘 작성하셨는지 1교시를 막 2교시에 2교시에 1교시 막 체크하는 분 있으세요 그 다음에 시험지를 홀수형으로 받으면 홀수형에 체크하셔야 되고요. 짝수형으로 받으면 짝수형에다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실수하는 분이 있고요.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수험번호 쓰시고, 수험번호 밑에도 마킹을 하셔야 돼요. 이런거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밀려 써가지고, 또 낭패를 보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밀려 쓰지 않았는지, 시험지에는 2번에다 체크하고, 답안지에는 3번에다 체크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머지 10분 동안에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종료종이 울리면 바로 종료하시고 시험지하고 답안지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1번 문제가 아, 우리 아, 제가 먼저 읽고, 이제 1번 문제는 제가 읽고요, 2번 문제는 우리 네. 원장님이 좀 읽어주시고. 네. 네. 자, 1번 문제는 등급. <웃음> 네, 황지원장님은요 <웃음> <항시> <웃음> <웃음> 제가 사고를 꼭사 네, 네. 자, 1번 문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네 첫번째 1번 문제입니다. 팔이 골절된 60세 남자 2번 당뇨약을 복용하는 60세 남자 3번 혈압약을 복용하는 50세 여자 4번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은 50세 남자 5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제한된, 제한적인 된 60세 여자 답은 4번 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네. 어그 노인 장기환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네. 65세 이상은 어, 거동이 음. 어렵고 어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하는 자 네. 이런 분들이 장괴양 대상이 되시고요 네. 어 거동이 어렵고 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 네. 이런 분들이 장괴양의 대상이 되고요 65세 미만은 노인이 아니죠 이런 네. 분들은 어 거동이 어려우면서 반드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병이라그러면 치매, 중풍, 파킨슨 이런 것들이 노인성 질병이죠 당뇨, 그래서, 네네. 당뇨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진 않으시죠? 아, 여기 그래서. 보면 복용하는 자로 돼 있지. 아. 거동이 어렵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는 명시가 아. 안돼 있잖아요. 그죠그 어, 그다음에 첫 번째 팔이 골절된 60세 남자. 뭐 여러분은 약간 그, 그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급성기 질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은 병원에 가서 어. 치료를 받아야지. 음. 지금 장기한 보험 급여가 우선이 아니죠? 어, 그래서 급성기 질병, 병원에, 병원에서 이, 그, 입원이나 치료를 필요하는 요 상태,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60세는, 어, 이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되는데 골절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5번에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제한적인 60세 여자. 신체 활동이 제한적이라 일상생활이 어려움을 겪지만 결핵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죠. 네. 그래서. 어, 답은 4번.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은 50세 남자. 이것은 네. 혈관성은 노인성 침, 아, 혈관성 치매군요. 치매니까. 아, 치매니까. 네. 4번 정답 맞추셨네요? 네. 네. 1번은 맞췄습니다. <웃음> 자, 이제 2번 가보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음. 음, 넘어갑니다. 네. 자, 읽어주시죠, 원장님. 자 노인양교양보험표준서비스 중 신체활동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구강관리 2. 생활상담, 3. 기본 동작훈련, 4. 행동변화대처, 5. 신체기능훈련 답은 음. 1번입니다. 구강관리자 네. 그러면 생활상담은 그 어, 어떤 서비스에 들어갈까요? 정서 정서지원 네. 자 기본 동작훈련은? 음, 기능 회복 훈련 5번. 서비스에 들어가죠? 네. 네. 4번, 행동 변화 네. 대처? 심해. 네. 5번, 신체 기능 훈련? 이것도 기능 회복 기능. 훈련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므로 구강 관리. 네, 이건데, 아,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뭐, 구강 관리, 뭐, 세면 도끼, 뭐, 이런, 그, 우리 ADL 배웠잖아요. 일상 생활 동작 훈련. 네. 네. 그래서 뭐어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뭐어 그다음에 또뭐방 밖으로 나오기, 목욕하기, 뭐 이런 것들이 다그 돕는 것들이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죠? 12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예, 네,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 일상생활 뭐 지원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또뭐 정서 지원 서비스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잘 책을 보시고 다시 한번 눈에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공경숙 님 1번 맞았고요. 네. 지금 방에서도 이제 물전을 맞춰 보고 있어요. 네. 리 소음생이 더잘 맞추는지 지금 <웃음> <웃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았어요. <웃음> 네. 자, 우리 그리고 로즈와리 모든 분들께서 마킹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여기 올려 왔어요. 마킹연습 네, 네 마킹연습 잘안돼가지고 <웃음> 시험은 쉬었는데 이게 떨어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 저희도 이분은 합격하리라고 네. 예상을 했는데 떨어지는 분들 보면 이 마킹을 잘못해서 떨어지는 분들이 음. 있으세요 네. 자 3번 문제 나왔습니다 대상자의 집에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제공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기록하는 서식지는 1번 업무일지 2번 상태기록지 3번 사고보고서, 4번 인수인계서, 5번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답은 5번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입니다. 네. 네. 그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이런 기록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업무일지, 뭐 상태기록지, 뭐 사고보고서, 인수인계서 등이 있는데 네, 법정으로 그 서식을 기록하는 그러니까 요양보사가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어, 이런 그 서식에는 장교양급여 제공 기록지 하나가 있습니다. 아. 그러므로 답은 네, 5번 장교양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음, 음. 아주 우리 방에 공경승미도 맞췄고요. 음, 음. <웃음> 지금 이제 그리고 벌써 4마두 분이나 지금 실시간 선발 네,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네, 우리 다시 한번 소개드리죠. 저는. 아, 요양TV 라이브 방송 캐스터 심은영이고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네. 저도, 저도 열린 그 복지에 <웃음> 네. 요양TV의 캐스터입니다. 아, 라이브 네. 방송 캐스터. 네. 라이브 방송 캐스터가 저지죠 네. <웃음> 네, 기억을 <웃음> 는거보죠 네, 우리 박노정 네, 캐스터입니다. 옆에는 에, 우리 지금 시호 수험생. <웃음> 지금 이제. <웃음> 자, 지금까지는 잘 마쳤습니다. 자, 그럼 또 가보죠. 왜 제가 이렇게 중간에 소개하냐면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두고질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서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드립니다. 우리 저 조중인님, 그 스피커를 좀 꺼주세요. 저희 거. 네, 지금 이 시험은 27회 에 이번 3월에본 시험을 어, 이거를 어,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가 출린 건데. 네. 예, 저희 시험을 본 분들의 여러 가지 기억을 더듬어서 저희가 네, 이렇게 만든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 부탁해서 저희가 네. 문제로 다시게 정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문제를 복원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네. 아, 특별히 이게 예, 좀 기억력이 있는 분들의 것들을 저희가 네. 모아서 만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27회는 어, 합격률이 조금 음, 높았던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험이 쉬웠죠. 네. 그래서 요번 7월 시험은 예측을 할순 없지만 네. 보통 시험이 전 시험이 쉬웠으면 그다음 시험은 어려워져요. 아, 그래서 지난번 시험이 합격률이 90%가 넘었기 때문에 네. 비교적 2 7회 지금 푸는 문제들은 어그 쉬운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90%가 넘었기 때문에 요번 네. 7월 시험은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합니다. 네. 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네 벌써 답들을 좀 올리고 있어요. 벌써 네. <웃음>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정서 지원 서비스 중 의사 소통 도움이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격려 세 번째 위로 네 번째 생활 상담 다섯 번째 편지 대필. 음, 오번 편지 대필. 어, 편지 대필 오 번. 네, 우리 공경숙님은 틀렸습니다. 네, 왜 편지 대필이라고 <웃음> 생각하셨어요? 이거 약간 좀 함정이 있는 문제거든요. 저 이거 저기. 틀렸어요. 근데 이거를 편지 대필은 의사소통이래요. 네. 그리고 말법 경는 정서 지원이고 생활 상담은 말법 말법 경려는뭐 정서 지원 일단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그냥 글로만. 어. 음 맞아요. 그래서 말법 경려 위로 네. 생활 상담은 정서 지원 서비스 중에 정서 지원이 네. 들어갑니다. 네네네. 아, 네, 네, 그래서 편지 대필이라든가. 뭐 어, 아니면은 뭐 어, 대신 읽어드린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 도움에 들어가죠. 자, 네. 공경수님은 4번인데 공경수님은 5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웃음> 오타가 <웃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오타 지금 일단 나오면 안 돼요. 지금 답을 보면 이제 답들을 <웃음> 맞춰기 시작하잖아요. 네. <웃음>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우리 그예비외양보사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게 5번이 답이라는 걸 알면서 어 답안지에 4번으로 찍는 거예요 <웃음>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자 들어갑니다 읽어주세요 자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수행 역할로 오른 것은 자 보기가 있네요 편마비 환자가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지지를 하였더니 환자 스스로 식사와 옷 입기를 할수 있게 되었다 1. 관찰자 2. 옹호자 3. 중재자 4. 동기 유발자 5. 정보 전달자 음, 동기 유발자, 네 사원, 동기, 네네 네, 동기를 부여해서 수술을 할수 있게끔. 네, 그래서 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교재 61페이지에 이제 이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 어, 그래서 이용자의 어, 정보를 어, 관리자에게 잘 전달하고, 관리자가 전달하는 정보를 어, 이그 대상 어르신에게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 또, 이용자의 신체적 심리적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전달하는 역할, 관찰자죠. 네. 그 다음에, 옹호자는, 어, 어르신의 편에서, 어, 어르신을 대변하는 게 옹호자의 역할이죠. 중재자는 말 그대로 중계, 중간에서 어떤, 어, 중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중재자고, 네. 요거는 어르신에게, 예, 최대한 잔존 기능을 발휘해서,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하는 건 동기 유발자의 역할이죠. 네. 네, 그래서 그 5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잘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3번 중재자가 지금 보면 3번 중재자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때 수험생님이 이렇게 해서. <웃음> 그렇죠. 그렇게 한번보여드야돼요 네. 아셨죠? 네. 네. 됐습니다. 네. 지금 방에 3번 분자가안 보인다고? 네. 어, 아, 그러네. <웃음> 3번은 네. 안 보여. <웃음> 네 그렇게 네. <웃음> 네. <웃음> 하는 겁니다 네. 어때요 방송 해보시니까 수험생님 아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어때요 이게게 반응들을 이렇게 댓글 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음 같이 이제 공감하니까 <웃음> 재밌긴 하네요 <웃음> 이분들 같이 마치니까네 답도 좀 올라오고 <웃음> 자 다음 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요 첫 번째,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한다. 두 번째, 대상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위해 일회용 제품을 사용한다. 대상자가 없어도 방에 들어가서 요양보호사의 할 일을 하고 나온다. 서비스 우선순위를 요양보호사가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대상자의 욕구보다 요양보호사의 편의와 편의를 중시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답은 1번,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한다. 네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곤란하세요 이거는 그냥 공부를 안해도 문제하고 답을 읽으면 답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자 그래서 어, 이거는 틀리시면 곤란하고요. 네 이거는 굳이 설명 안해도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한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면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그렇군요.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자 그러면 어, 뭐 지금 방에서도 잠깐만요. 지금 방송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방송은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저는 지금 방송이 끊어졌다고 나와가지고 제 폰이. 네. 자, 다음 제 들어가보도록 하죠. 네. 읽어주세요. 자,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 대처 방법은 1. 형편이 어려우면 요양보호사가 대신 납부한다. 2. 불법임을 설명하고 안 된다고 말한다. 3. 별도의 <웃음>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네. 4. 수수료를 받고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네. 5.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네. 2번. <웃음> 불법임을 설명하고 안 된다고 말한다. 네. 네 2번. 불법임을 설명하고 안 된다고 말한다. 네. 자, 7번 문제는 교제 그 85페이지부터 이제 한쭉그 어, 사례별로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요양보사가 대처하느냐. 뭐이 요런 것들이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 최근에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요양보사가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음, 외우지는 못해요. 그런데 읽어가지고 이해하고 눈에 익혀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 네. 네. 지금 이제 방송 네, 현재 우리 48분 보시고 6분 보고 계시고요. 저희 도전삼6에서도 현재 23분 보고 있습니다. 네. <웃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한 네. 70분 보고 있는 거죠. 아,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는 백진수님, 네. 이경희님이라고 네. <웃음> 네, 네, 네, 네. 음.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 나가죠. 네. 설명해 주시오. 다음 설명에서 시설 생활 노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오른 것은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상담을 통한 개별화된 서비스를 이행한다. 자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권리는 1. 질로폰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4.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5.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음, 이건 좀 어려운데 저는 네. 1번 할게요. 네 1번 맞습니다. 1번 네, 네. 네. 그래서 요그 직업 윤리와 자세 보면은 시설 생활로 인의 권리에 대한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아더 많은 이런 그 시설 생활로 인의 권리가 되어 있고 어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례가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사례를 주고 어떤 권리가 침해가 된 거지 이런 것들 자주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음. 그러므로 어 다시 한번 책을 보시고 시설생활노인의 권리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니까 틀린 사람 많아요. 어려워. 틀린 사람 많아요. 어려워, 여기요. 어려워, 어려워. 원장님. 네. 여기 여기 음. 틀린 사람 많다고요. 네, 그러네요. 네. 최화재님 틀렸고요. 네. 이용진님 틀렸습니다. 네. 아이 <웃음> 네. 문제가 좀 복잡했나봐요. 네. 네. 조금 어려웠나봐요. 음. 네. 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파악되는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의도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아 건강에 악화되었다 물과 식사를 섭취하지 않는다 네첫 번째 유기 두 번째 방임 세 번째 자기 방임 네 번째 재정적 학대 신체적 학대 5번 문제 네, 네 문제가 뭘까요 9번 문제 자기 방임 3번 네. 네이 문제는 이제 노인 학대 유형이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다아그 <웃음> 답에 나와 있는데요 신체적 학대 그다음에 뭐어그 유기 방임 뭐 자기 방임 재정적 학대 그다음에 언어 정서적 학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거는 자기 방임이 맞습니다. 스스로 어 해줘죠. 이렇게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든가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지 않는다든가 물과 식사를 섭취하지 않고 어 자살을 시도한다든가 이런 거다 자기 방임이고 네. 이거를 그대로 두는 거는 노인 학대 유형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이제 뭐 가장 많은 학대는 이제 언어 정서적 학대 그다음에 뭐 신체적 학대 뭐 방임 뭐 이렇죠. 그래서 어, 노인학대 유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인학대 유형은 유형이 나오고, 어, 유형의 어떤 증상들이라든가, 아,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행동으로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보니까 틀린 사람 또 있어요. 아, 또 틀렸나요? 네. 네, 자기 반인이죠? 어, 3번. 어, 제 네, 3번인데. 지금 5번 하 사람이 많고요. 네. 어, 지금 6기 6기 아니죠. 6기는 6이. 어, 6기는 뭐냐면 네. 낯선 곳에 갔다가 두고 연락을 두절한다든가 네. 또뭐 입소 비용의 미납 등으로 인해서 퇴소를 이제 당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퇴소를 당한다든가 아그 어, 다음에 또뭐 어, 아주 낯선 곳에 이렇게 갔다가 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6기죠. 그렇죠. 네. 네. 방임은 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이 예, 거동이 어려운데 장시간 방치를 한다든가, 음. 뭐 필요한 식사라든가 보호 장비, 뭐 안경이라든가, 음. 아 혹은 보장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든가 고쳐주지 않는다든가 어. 이런 게 방임이죠. 네, 네. 자, 지금 이제 우리 더정선님께서돌아가신 분은 이제 맞췄고요, 이교수 네. 맞췄고, 근데 이, 이 문제가 좀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좀, 난, 좀 네, 애매해요. 조금, 네. 네. 네. 문제의 함정이 의도적이고 빼면은 어. 어. 이게 학대도 되거든요. 학대도. 음. 네. 아, 그래서 이문제 특히 음. 나 여러분 이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네, 갑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읽어 주시죠 네,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카페인 섭취를 느린다. 2. 명상으로 몸을 이완시킨다. 3. 부정적인 감정들을 숨긴다. 4. 사람들을 피하고 혼자 지낸다. 오 매일 고강도로 운동을 시작한다. 이번 명상으로 몸을 이완시킨다. 이것도 네, 문제와 네. 답만 봐도 이게 맞출 네.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비교적 네. 난이도가 쉬운 문제입니다. 네. 어, 이거 틀리신 분 있으세요? 네, 거의 이번더 맞았어요. 네, 다 맞았어요. 우리 이경씨도 맞았고 로즈마리 네. 맞았고 김혜숙 맞았고 그, 동현씨가 지금 자꾸 틀려요. 동현씨가요? 네, 동현씨가 음. 아까도 좀 동현 씨, 이번 네. 맞추셨는데요? 음. 아니, 조금 아까 음. 몇 개를 좀, 좀, 오답을 하셨어요. 아니, 싶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네, 수도 네. 있죠. 뭐, 네. 일단 명상을, 우리, 하세요? 명상을. 아직 해봐도. 저는. 취업을 안 해봐서. <웃음> 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답이 2번이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다양한 게 있어요. 뭐,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네. 또 영양 섭취를 잘 한다, 네. 아또 뭐, 어, 어, 스트레칭, 뭐, 운동을 한다, 아그 다음에 뭐, 어, 어떤 취미 생활을 한다, 뭐, 네. 운동을 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사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다 이렇게 눈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게 네. 문제와 답을 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번된 문제를 그 다음에 낼 때는 다른 유형으로 살짝 바꾸거든요. 바꿔서 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요양보사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열한 번째 네, 문제입니다. 배우자 사별에 의한 적응 단계 중 노인이 처음으로 아,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은 첫번째 소외감, 두번째 고독감, 세번째 상실감, 네번째 정체감, 다섯번째 포라암감 이거든요. 어, 음, 답은? 상실감. 네, 상실감. 네, 네. 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까 네. 아무래도 잃어버린 네. 데에 대한 상실감이 좀 아, 있지 않이 문제는 다들 맞추네요. 그쵸. 네. 네. 이거는 네, 내연생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 나이 대가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뭐, 아니면 가까운 친척들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들이 한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어제까지도 계셨는데, 그 다음에, 생생하게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죠. 어, 그렇죠.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없잖아요. 없잖아. 그렇죠. 어. 그때 느끼는, 분명히, 에,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목소리가 들리고, 그분의 채취가 느껴지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느끼는 거는, 상실감이죠, 상실감. 네. 자, 상실감. 네. 자, 12번째 문제는 제가 또 고르겠습니다. 너와에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첫 번째, 지방의 흡수력 감소. 타, 두 번째, 타일과 위의 분비 증가. 세 번째, 대장의 활동성 증가. 네 번째, 쓴맛과 신맛의 미각 둔화. 다섯 번째, 직장 벽의 탄력성 증가. 답은? 답은 1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네. 답은 1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어르신들은 그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되고, 뭐 전반적으로 흡수력이 다 감소되죠. 네. 아, 그리고 신장 기능이 또 떨어져서 약 같은 경우에도 네. 어, 성인의 약을 복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아, 아, 비단 지방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양소의 흡수력이 감소가 되죠. 네. 네. 두 번째, 타액이나 위액이 당연히 감소가 되죠. 그래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음. 대장도 어, 활동성, 이런 대장의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가, 위의 선모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감소가 되기 때문에 소화나 소화기계 이런 것 음, 이런 능력이 감소되는 거고요. 쓴맛이나 신맛 같은 경우, 특히 쓴맛과 단맛 같은 경우는 미각이 강화되죠. 음. 어, 그래서 쓴맛과 특히, 예, 그, 어, 쓴맛과 신맛에, 예, 그 미각이 강화되기 때문에 네. 예, 조금만 드셔도 쓰게 느껴지시고 시게 느껴지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그이 그, 이 입맛이 쓰다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시의 음식을 못 드시죠. 네. 네.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직장벽 같은 경우에도 탄력성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이 변비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러므로 오, 2, 3, 4, 4, 5번은 다 틀리죠. 이것도 난이도가 쉬운 문제예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거의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다음 13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현기증 혹 곤란, 피로 등이 나타나는 질환은? 1번 심부전. 네, 심부전이죠. 네. 자 요것도 어, 틀리신 분 있으신가요 13번에 거의 다 맞추셨네요 네 거의 다 맞추셨네요 네다 음. 맞추셨으니까 넘어가죠 14번. 네 그렇죠 다 맞췄는데 뭐 14번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성호르몬 증가 2. 성적욕구 감소 3. 질 분비물 저하 4. 방광의 저장 능력 증가 5.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3번 질 분배물 자네 이게 맞죠. 그래서 여성 노인들 나이가 든다고 어, 성적 욕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번에 체크하실 수 있는데요. 3번이 맞고요. 어, 나머지는 다 틀리죠. 이것도 네, 어, 그 대상자 2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상자 2에 보면은 신체적 변화, 그 다음에 심리적 변화, 아, 사회적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14번째 문제를 마쳤고요. 이제 15문제까지 가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시간 때문에 네. 오늘 지 테스팅 하거든요. 오늘 1범번 방송인데, 네. 보세요. 몇 오, 분이라도. 선생님들 다 맞추셨네요. 아니, 그런데 몇 네. 분이나 보고 계시냐고요? 쉬운 아, 일곱 분이나 보시네요. 근데 시운 일곱 분인데, 저희 쪽에도 지금 한 30명 들어와 있으니까. 아 그러세요? 네. <웃음> 근데 이 시험이요. 네. 어 올해 그 3월에 치러진 시험인데 3월 네. 30일날인가 치러진 시험인데 합격자가 저희 90% 이상이고 저희 학원은 저희 네. 한 98% 이상 합격한 시험이에요. 네. 그래서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나올 거라고는 네. 아, 거의 이제 비슷하게는 나오겠지만 네. 아뭐 이렇게 똑같이 나올지 아니면 더 어렵게 나올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 조금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 7월 시험은 네. 그래서 네. 어, 역대 시험 중에 13회 시험이 합격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때 합격률이 채 60%가 안 됐죠.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는 분들은 13회 시험을 구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시험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자 음. 지금 이제 15번 문제 일단 풀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15번 번 문제인데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접어져서 심장근육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통증은? 첫 번째 두통, 두 번째 복통, 세 번째 요통, 네 번째 흉통, 다섯 번째 신경통 몇번 문제인가요? 4번 사번 흉통입니다 네 관상동맥이면 심장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심장에 들어가는 동맥이 관상동맥이죠 네. 그러면은 심장에 그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처음에 어디부터 아프겠어요 가슴이죠 가슴 네. 이 다섯 번 다섯 개 중에 가슴과 관련된 거는 흉통이죠 네. 두통은 머리가 아픈 거고요 복통은 배가 아픈 거고 요통은 허리가 아픈 거고 신경통은 온몸이 아픈 게 신경통이죠 네.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는 흉통이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네. 자, 15번까지 풀어왔어요. 네. 자, 우리 수험장님 어떠세요? 아, 이문규 예. 선생님 알면서 잘못 누르셨네요. <웃음> 어, 그냥 이렇게 잘못 누르는 게 문제죠. 아, 근데 지금은 연습이라 괜찮은데요. 네. 시험장에서는 네, 몇 번씩 그 확인을 하셔서 적어도 3번 이상 시험지에 표시된 거랑 답안지에 표시된 게 맞는지 네. 적어도 세번 이상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분씩 문제를 풀고 나면 35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빨리 푸시는 분들은 20분이면 문제를 다 풀어요. 인교실을 30분 내에 다 풀어요. 시간에 충분하거든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이면 30분이면 다 풀어요. 어. 그러면 나머지 20분이 남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어려운 문제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에, 시험지에 에, 이렇게 그 체크한 것을 답안지에 달 옮겨 적으셨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어 그리고 어, 보통 시험 출제를 되는 경향을 보면은요 어려운 시험을 앞에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음. 그러면 수험생들이 앞에 어려운 시험이 나오면 이제 당황을 하기 시작하고 시간을 거기서 너무 많이 소요를 합니다 그럼 뒤에 문제를 마저 못 풀어요 그리고 당황을 해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면 어. 잘못 마치겠으면 빨리 시험지에서 뒤로 쉬운 문제를 빨리 먼저 풀으세요. 뒤로 넘어가서. 그리고 어 다시 앞으로 와서 어려운 문제를 두 번, 세번 읽으면 또 답이 보입니다. 아어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앞에 어려운 문제가 배치됐다고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를 하시면 어 쉬운 문제도 다 틀리시게 돼요. 그래서 시간 배정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배정을 잘하시를 바랍니다. 15문제까지 오늘 첫 우리 요양TV 첫 생방송이었습니다. 아, 네. 사실은 우리 박노정 원장님은 음. 생방송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네, 저는 워낙이 네. <웃음> 방송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날 방이라 그러면 저는 자지러지게 <웃음> 싫습니다. 꾸은안돼요 지금 이제 아, 이제, 네. 이제 보셔야 이제 마지막. 아, 네, 아니, 아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할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께 일단 좀 한번 한 번씩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중요한 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들. 네, 아니, 이름 뭐, 뭐, 캐스터님이 시키니까 먼저 그것부터 할게요, 그러면. 네. 네. 뭐, 너무 많으셔가지고, 어, 맨, 너무 감사하네요. 오, 뭐, 로즈마리님, 배선현님, 동현님, 최화자님, 사계절님, 공경숙님, 이용리님, 네. 배선현님, 전전여진님, 전전여진 네, 네, 이선주님, 용, 김혜숙님, 베베명지님, 최화자님, <웃음> 뭐, 또 뒤에 보니까, 아, 뭐 계속 같은 뭐 미샤 님, 또뭐 배선연 님, 네, 뭐네 최경명 님, 이선준 님, 이용리 님뭐다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좀 부탁을 드리고 꼭 주의 사항은 이제 7월 26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잖아요. 그러면 네. 어, 합격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학원에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원들이 다 자격증 발급을 위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 이제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 건강 검진 서류입니다. 자격증에 필요한 건강 검진 서류예요. 네. 그래서 건강 검진에서는 두 가지 항목을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요. 네. 하나는 이 수험생이 정신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아 네, 두 번째는 향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인지 이 검사를 합니다. 아두 가지를. 그럼, 네네. 근데 보통은 이제 문진하고 정신질환이 있는지 문진을 하고 그다음에 소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이 검사를 하고 음. 뭐 건강 검진 결과를 학원에 제출. 원본으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아, 그래서 그게...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는 보통 시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 합격자 발표 나고. 2주 정도 안에 이제 저희가 자격증 신청 서류를 하는데, 네. 건강검진 서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네. 이분은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에서 빠져요. 어. 그래서 음.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시험에도 합격하셨고, 다 하셨는데, 이 건강검진 서류가 빠지면, 어, 어. 자격증 발급이 안 됩니다. 음. 아, 그래서 합격자 발표 나시면, 네. 어, 학원에서 지정한, 뭐, 아니면, 어, 뭐, 주변에 병, 의원에 가셔서, 어, 자격증에 필요한 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하네요. 네. 다 음. 합격하고 나서 네. 그거 제출 안 하면 자격증 발급이 안 되면. 안 돼요. 어, 전 취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격증이 없으면 어. 취업이 안 되죠. 저... 저희도 그래서 매번 한 10명 정도씩 누락이 되세요. 아. 그 서류를 못 내셔서. 그래서 저희가 어, 합격사 발표 나고 나면 저희가 문자로도 공지하고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들어가기 며칠 전부터 계속 저희가 전화를 해도 음. 통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제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아. 뭐 이런 분들이시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수험생 분들 중에 학원에 당초에 등록한 번호랑 전화번호가 바뀌면 학원에 전화해서 어 전화번호 바뀐 번호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나면 어 학원에서 안내하는 대로 건강검진 공단에서, 건보공단에서 하는 그 검진 서류하고는 달라요, 양식이. 음. 예, 자격증에 필요한 건강검진 서류입니다. 음. 이런 것들을 제때 제출해 주셔야 아, 자격증 발급을 제때 받아 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원장님, 병원은 어디로 가요? 아무 때나 갑니다. 아니요. 학원에서 보통 이렇게 네. 안내를 해주는데 보건소는 저희 서울시는 보건소 서류는 네. 인정을 안 해줘요. 아. 그래서 병 의원에서 이제 네. 하는데 아. 예, 각 시도마다 건강검진 서류가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류에 따라서, 어, 원본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원에다가. 저희 학원은 이제 지정된 병원이 몇 군데가 있죠. 네, 예, 거기 가서 받으시면 돼요. 예. <웃음> 네. 자, 이제. 본수 앞에 앉았습니다. 네. 어, 지금 오늘 첫 번송. 네. 아, 지금 이제 방송을 함께 해주는 여러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요양TV 라이브 네, 그 네, 방송 캐스터 심현중입니다. 저도 요양TV의 방송 캐스터, 이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뭐이 방송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까지 시험 방송을 했고 또 저희가 구독한 데에도 이렇게 많이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정 원장님입니다. 네. 네, 요양 TV 대이시가해보기요 네, 네 그런 기들은 제가 꼭 보겠습니다. 아, 네. 자, 다 우리 손님다 아. 네, 건조리. 허오 웨이스 이번에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험을 보게 됐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떨리고 공부를 저렇게 어디서 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공부하는 방법이 어, 문제집이좀 많이 다양한 게좀시어보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책을 좀 찾아보니까 좀 도움이가 안 되는 거아요 자, 오늘 방송을 해보니까 전국에서 계속 수원 등등 몇분 오셔서 같이 문제 풀어봤아 네. 우리 그분들에게 인사 좀 하세요. 우리 같은 엄지들인데. 이분에 같이 <웃음> 네. 시험 오는 선생님들 다 합격하시고요. 네. 다 합격해서 저는 일을 할 거니까 좋은 여양 보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해 가고 싶은 날 우리가 모이죠, 한번. 네. 이 방에서. 네네네. 네표네네는네 네, 네, 네. 네. 떨어진 분들은 안 오시겠지만, <웃음> 학교 네. 가하신 분들을 모여서, 우리, 저, 뭐, 그, 여은TV에서, 우리, 최초로, 최초로, 파티를 한번 하자고, 어떻게 해요? 가상파티요. 어떻게 가상 파티 그래서 가상파티. 그래서, 뭐, 또 날려주고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아. 네, 그래서, 가상파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하게 되면, 이제, 취업 동기들이 되니까, 네. 그래서, 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내일모레 시험이 끝나면 이제 20일간의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동안은 이제 좀 일단 시험이 끝나면 마음은 편한데 이제 기다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는 뭐에 던지볼까요전히님 아... 방송을 20일 동안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웃음> 어, 선생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합격사 발표가 7월 2 6일날 나잖아요. 네. 합격사 발표 나고 자격증 받을 때까지 시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 네, 네 보통 한달 정도가 또 소요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시도에서는 이제 그 어떤 기본 증명서를 가지고, 네. 어, 이런 본인의 경제 사실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요. 어그 다음에 또 어, 이런 그 시험 음 보기 전에 출석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자격증 발급을 합니다. 시도에서는. 그래서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도 자격증 받을 때까지는 보통 한 달이 그보다더 길게 소요되는 시도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통 1회당 한 5천 명에서 6천 명 합격자가 아, 나와요. 1회당. 아, 그러면 그 서울시의 그 주무관님께서 혼자서 밑에 인턴 사원이 뭐한 3명 정도 있지만 네. 그 업무들을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업무들을 하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수험생들이 자격증 언제 나와요? 라고 전화 한통씩 하면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웃음> 그렇죠. 네네. 시도에서 업무가 마비가 돼요. 담당자 업무가. 그래서 자격증 발급이 더 늦어집니다. 아, 그러므로 수험생분들께서는 뭐,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한한달 정도는 학원에 맡기시고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 이후에 만두 달, 석 달이 됐는데도 안넘오면그 이상한 거죠. 음. 어, 그래서, 어, 어 합격자 그거 서류 하는 동안은 웬만하면 시도에 문의 전화는좀 자제하시고, 네. 어, 되도록이면 학원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이제 방송에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현재 이제 20일 동안. 네. 뭐 하실 거냐고요? 기능도, 쉬는 기간도. 그 공백기 동안, 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네, 뭐, 취업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러면 그, 그러면 어, 어, 그러면 역량 강화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또, 어, 이런, 어, 직업이들로서, 어, 주의해야 되는 거,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그, 이번 20일 기간 동안에는, 여행보사로 지금, 이제, 취업을 하신 분들 몇 분이 좀 있으시면, 그분들 모셔다가, 네. 지금 취업 해보니까, 음. 어떤 것들을, 그걸 가고, 이제 이번에 이제, 수험생 기다리는 사람하고, 네. 같이 이렇게 토크를 한번, 아, 그건 괜찮겠네요. 한번 네, 이번에 한번, 우리 수험생들하고 같이 해서, 네. 앉아서 같이 얘기도 하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네, 그렇죠. 20일 동안은, 네. 어,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존, 지금 이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수험생님과 직접 이제 취업을 해서 지금 한두 달 정도 되신 분들로 음. 그런 분들 아니면 뭐 1년 이상 되신 분들 경력자들 많이 있으시죠 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어, 노인요양시설, 중간보호센터보문 아, 요양, 또뭐 요양병원도 있으시고 음. 또 일반 종합병원도 있으시고뭐 보건소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뭐 24시간 간병하는 분들도 있고 또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활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일하시는 선배님들이 계시는데요. 어,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 선배님들을 한 분씩 모셔가지고 네. 어, 현장에서 일하는 네. 뭐 급여 수준이라든가 그렇죠. 근무 환경이라든가 네. 또뭐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는가 네. 아, 또 어떤 점이 좋은지 뭐 이런 네. 것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어때요? 우리 수험 선생님?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합격해야 돼요? 이분 <웃음> <웃음> 합격하세요. 아까 100점 맞으셨어요. 네. <웃음> 네. 자, 오늘, 에, 처음, 그래서 15문제까지만 풀어봤습니다. 아, 일단, 저희 여양TV는 앞으로 우리 여양보호사님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만들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인사를 드리죠. 저는 여양TV 라이브 방송 캐스터 심현영이었습니다. 네. 예, 저도, 어, 라이브 캐스터 박노정이었습니다 <웃음> 이번에 시험번호는 7월 6일날 시험번호는 허외숙이었습니다. <웃음> 네. 인사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웃음> 너무 자설게 잘하셨어요? 아니에요. <웃음> 이것도 재밌다. 여기 여기 온라인에 오는 분들하고 문제를 같이 푸는 네. 게재밌네